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어, 저희는 낙원의 밤에서 어, 박태구 역을 맡은 엄태구입니다. 김재현 역을 맡은 전여빈입니다. <웃음> 네, 지금부터 저희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맞춰봐 오빠. 네가 해야지. 가위바위보! 가위바미보! 이겼다! 오빠가 한다! 어, 화면이랑 비슷하다 네. 네. 어 듣던 대로 뭐 말이 별로 없구만 음. 맞아 맞아 어, 생각보다 재밌구만? 오! 이것도 맞아요!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네? 어. 생각보다 말이 많구만 오! 네! 어느 순간 <웃음> 아 생각보다 너무 밝은데? 맞죠? 음, 밝다고 네. 생각했어요. 네. 그리고 오, 너도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니? 아, 좋아해요? <웃음> 같이 먹었잖아요, 바닐라 라떼. 아메리카노 먹지 않았나요 아, 전 섞어서 먹었죠, 반반 이 아, 그렇구나. 아, 네, 아! 아, 너도 빵을 좋아하는구나. 전빵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. 아, 정말요? 네. 아, 두 번째 질문. 영화 낙원의 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? 전역인 배우는 제가 맞춰볼게요 내가 춤쏘는 게 짱이야 뭐. 땡! 제가 좋아하는 최애 장면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빠 거부터 맞춰볼게요 오빠가 좋아하는 장면은 물회를 먹는 장면을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. 함께 물회를 먹는 장 바닷가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 음, 아닙니다 뭘까 그러면? 물어봐도 요 정답은 뭔가요? 재현이 총 쏘는 장면을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? 저는 사실 우리 둘이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. 지금껏 연기했던 인물 중 가장 마음에 남는 캐릭터는? 아무래도 죄 많은 소녀그 작품이 아마 힘들었지만 애정이 제일 많이 아... 가지 않을까? 음... 네 왔습니다. 맞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새 작품을 꼽고 싶어요 첫 번째 인수기 두 번째 밀정 세 번째 판소리 판소리 복서 저는 뭐매 작품 아, <웃음> 매 작품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해서 아, 하나만 좋으신가 봐요 저도 <웃음> 모든 작품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까? 아, 하루의 휴가. 오빠는 산책을 하면서 바닐라라떼를 마신다. 바닐라.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강아지를 보러 갈수 있으면 강아지를 보러 간다. 그냥 집에 있습니다. <웃음> 강릉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산책 많이 하셨잖아요. 아, 거짓말 안니지 아, 네. <웃음> 코로나로 인해서. 네. 어, 강릉에 가서 가족들과 바다를 보면서 네.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네. 거 먹고 네.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. 땡! 하루가 휴식인데 당일 치기로 다녀오긴 좀 힘들죠. 아, 하루였군요. 네. 아. 그냥 집에서 계속 잘것 같습니다. 저는 오래 잘순 없습니다. 하지만,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. 푹 자고 싶어 할것 같아요. 푹 자고 맛있는 커피를 먹고 그럴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정답입니다. 네. 핸드폰 사진첩에 가장 많은 사진은 가족 사진이랑 바다 사진 같은 게좀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휴 땡이에요. 왜냐면 한참 고향을 못 간지 좀 돼서 음. 촬영 때문에 받아 사진이 있고 싶은데 애석하게 없고 거의 캡처 장면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정보 같은 거 캡처했던 거 그런 거만 좀 많은 편입니다 오빠를 맞춰볼게요 음, 엄지 사진이 많을 겁니다 어, 유일하게 하나 맞췄습니다 그죠? <웃음> 엄지가 오빠네 강아지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? 나 먼저 맞춰도 돼? 네 짬뽕 어, 전혀 아닙니다 <웃음> 저는 생각도 안했어요아 정말? <웃음> 다시 쌀국수 어아니다 사실 생각 안 해봤는데 아. 집에 가서 그냥 밥이랑 찌개랑 먹을 것 같습니다. 거짓말요. 요리 잘안 하시잖아요. 아 요리는 안 하는데 밥은 그래서... 그냥 하고 찌개는 네. 요즘에 잘 나옵니다.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. 집에서 드실 거예요? 외식하실 거 아니에요? 집에서 먹죠. 알겠습니다. 요즘 어디 잘안 갑니다. 아, 저도 맞춰주세요. 외식하고 싶은가 봅니다. <웃음> 딩동댕. 아, 외식이 하고 싶네요. 설렁탕? 설렁탕? 설렁탕이랑 비슷한 갈비탕을 무척 좋아하긴 합니다. 세모를 할게요, 세모. 세모. 근데 오늘은 설렁탕은 안 먹고 싶어요. 오늘은 좀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요. 제가 사실 쌀국수가 먹고 싶어요. <웃음> 볶음 쌀 국수 이런 거 먹고 싶네요. 켈리 씨가 한 문제 더 많이 맞혔어. <웃음> 아... 많이 알고 세는한 문제밖에 더안 맞췄죠. <웃음> <웃음> 와 축하드립니다. 아 내가 더 잘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네. 오빠가 사실 커트라인을 너무 짜게 줬어요. 그죠? <웃음> 응. 네 마리끌레르 4월호 독자 여러분, 어, 저희 오늘 어, 거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보 너무 멋있게 찍었어요. 저희가 나오는 영화가. <웃음> 뭐였죠? 나보의방입니다 어디서 공개가 되죠? 넷플릭스. 넷플릭스. 4월 9일. 공개이고요. 많은 사랑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